업데이트! 업데이트 내용 말씀해주세요, 시연님 아,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결혼 시스템을 공식으로 오.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! 박수! 오. 아, 예예예예예. a t e update update update u p 이 a t 결혼에 드는 비용입니다. 결혼 비용은 2냥! 2냥이 있어야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. 되게 비싸네, 그것도. 비싸지, 결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리고 결혼을 하시면 신분이 더 높은 쪽의 신분을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음음 그리고 왕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왕족 계급을 얻게 되고요. <웃음> 그리고 이혼지에 들어가는 이혼 비용은 똑같이 2냥입니다. <목소리> 이혼도 2냥. 아, 오케이. 약간 보증금 개념인가요? 보증 <웃음> 받는 <웃음> <웃음> 게 아니잖아. 빨리 파서 결혼을 하자. 어떡 결혼하자. 오케이. 자기야, 결혼하자 우리. 자기야. <웃음> 자기야. 기다려. 자기야 제가. 내가 호강시켜 줄게. 내가 먼저 얼른 마련할게. 어, 일단 철 같은 것도 닥치는 대로 캐 가지고 어, 돈될때 팔아 버려야 돼. 아무도 발견 못한 쪽곡 벌써 발견. 오. 뭐 좋아? 좋아. 그랑믿 다른데로 간다던데? 음. 그.. 사, 사장님 동네로 간다고 들었어 음. 대신 그만큼의 기사를 약속받았지 음. <웃음> 음. 일단 근데 케빈님 음. 오늘 올라온 영상이 있거든? 음. 내가 봤는데 불법을 이미 저질러셨더라고 나니? 지금 들켰는데 생각보다 운영자들이 음. 안 뺐더라 음. 이게 지금 나쁜 소식일지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운영사들이 안 뽑아 안 빼서 안 뺏어 그니까 우리도 얼른 시작하긴 해야 할것 같아 한쪽에다가 몰래 또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? 좋아 <웃음> 농사가? 좋아 좋아 내가 심지어 뼈도 지금 11개 있단 말이야? 음. 이 뼈를 가지고 그거를 농사를 해독 하고 모르셔야 하는 음. 거야 음 바 위에서 바로 점프점프를 해가지고 모르는 척을 해버리면 아마 문제없지 않을까 지금 추측을 해 그러고 바로 씨앗 먹어버리고 응. 어호 지금 내가 판굴로 들어온 모습이 한명 보이는데 삥좀 두들 <웃음> 어 여기 내가 판굴인데 나 땅이라도 사야 음. 거기다가 물건이라도 갖다 놓을 텐데 빵도 못 사가지고 어, 물건은 상점에 엔더 상자 생겼어. 아 진짜? 이번 어, 업데이트네. 응. 너무 좋고. 그걸 알려줘야지 시엔이 결혼밖에 안 알려주면 어떡해! <목소리> 소미 알람이 지민이가 건들지 마시오 절대 가만 안둬. 눈짓을 하는 친구에게 철 하나를 선물을 해줘야겠구만 어? <목소리> 인사를 꼬박꼬박 해 아주 그냥 <목소리> 다이아 선물 받았다 역시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<목소리> 어허 이 친구 아주 그냥 <목소리> 나 지금 <목소리> <목소리> 어느 머슴이 캐던 철 뺏어 뺏어서 캤어 뺏어, 뺏어. 갑질 <목소리> <목소리> 아흐흐 <이게> 바로 갑흐흐다흐흐흐흐이 <목소리> 상인의 그거를 뺐느냐 음, 그런거 말도 안되지 안되지 비밀농사는 불법인데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에? 아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 불법인데 안 들키면 안 들키면 문제없어요 여러분 안 들키면 문제없다 이 말이야 어허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그냥 자그맣게 집을 하나 지어줘야겠구만 내가 안에 횃불도 한번 달아줘야겠구만 아주 그냥 아휴... 횃불을 딱 달아줘야지 요래야 집이 좀 살지 오케이 오케이 너의 집이라 나 그러면 사탕물을 일단 좀 불법 농사를 좀 지을까? 음 아, 우리 바닥 왜 이래? 바닥? 왜? 왜그녔지 왜? 오잉? 우렁각시가 다녀갔나 혹시 제 방송 보고 계시면 그 점프 한세 번만 연속으로 해봐요 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법 농사를 할테니까 망..망 좀 봐주세요 <웃음> 그럼 사탕무 어. 불법 좀, 농사 좀 잠깐 할게 응.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거잖아? 응응 기지만 않으면 무죄라고 <웃음> 뭐지? 저기 안녕하십니까요? 예. 그 선생님들 그뭐 이렇게 잘 지내신 잘지내요 네. 예. <웃음> 잘 지내죠. 그뭐 하세요? 땅파요. 땅. <웃음> 여기 뭐야 여기? 조선에 여기 광고촌이었네 여기. 상인 앞에서. <웃음> 어... 아 옆에다... 여기 다 상인 상인분들이셨나요? 네. 예. 저희 농자 농 농사를 하고 싶은데 농사할 씨앗이나 이런 걸다 있는데 농사를 땅 없이 하면 또 불법 아니겠습니까? 음. 그렇죠. 머슴치고는 또 정의로운 머슴으로서 어, 저희가. 아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뭐야, 뭐야, 뭐 씨, 아, 이거 뭐야, 나, 뭐지? 정의로운 죽어. 머슴으로서. 나 죽어. 디오 <웃음> 씨. 나, <죽어. 웃음> 나 죽어. 죽어, 죽어, 죽어 그냥 죽어 그냥, 아어 그냥. 아, 죄송합니다. 그. 그래. <웃음> 왜 어쨌거나 땅을 혹시 땅 구매하셨나요 혹시 선생님들? 음 뭐, 아직은 없긴 한데 그아 없으시구나. 그러면 혹시 그땅 사는 데좀돈좀 보태 주시면안 될까요? 기이네 <웃음> 연애 속보 충격 보글의 결혼 선언 과연 그 상대는? <웃음> 아말 밝아짐 들어가야겠다. 누니님 양반님이지. 음. 와. <웃음> <너 사실은? 웃음> 선수야 선수. 와우. 알고는 있었지만 선수야 저거. <웃음> 오케이 사겠다. 오 좋아. 인형 얻었어.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우클릭하면 되는구나. 우리 어디로 갈까? 몰라. 위치를. 아예 강 옆에다 할까? 그럴까? 그러면은 우리가 물 설치해야 되는 한 칸을 나니? 어. 나땅못 썼는데? 아이고. 여, 여기서 못 쓰나? 어, 됐다. 자 그러면은 이대로 끝내면 되나요? 여기서 종료하면 될까요? 네네